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메기를 관찰하러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메기를 키우자 메기를 넣어보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기를 관찰하러 왔는데 메기 이미 아버님께서 넣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기를 관찰해보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메기가 숨을 수 있는 나무도 우리가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이리. 저번에 우리가 벌에 쏘였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살짝 지금 겁납니다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뭔가 벌레들이 많아졌어 여름 되니까 불편해 어마어마 와벌 엄청 날아다닌다 오 무서워 아 저거 봐요 벌 엄청 많아요 지금 맥기야 어딨니? 우리 잉어킹이에요. 엄청 잘나니 아주 잘 돌아다녀. 요 이제 적응이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맥기가 있습니다. 맥기어 여기도 있다. 두 마리 이렇게 있어요. 크기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우리? 오, 왜기 크기 보세요. 우와. 한, 어, 왜기 크기 25. 한30 정도 되는 매기입니다, 매기. <웃음> 어, 여기 두 마리가 있어요. 어, 매기 상태는 괜찮네요. 어, 겉에 보기에도 괜찮죠. 우리 매기킹이에요, 매기킹. 일단 우리 맥기 잠깐 넣어놓을게요 Thank you 제가 연못에 쓸 나무를 좀 구해놨는데요 일단 이렇게 뿌리 종류를 제가 구해놨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큰 것도 하나 있고요 좀 작은 이런 것도 제가 구해놨습니다 이게 물고기들이 너무 햇빛에만 있으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이런 거잘 설치를 해줘야 돼요 어디에 설치해줄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디쯤 설치를 할까요 어, 물 나오는 쪽도 괜찮고 여기 뒤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여기쯤이나 아니면 저쪽 여기쯤이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물고기들이 쉴수 있는 장소로 제가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형님들 <웃음> 제가 매번 여기 들어가는데 어차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매번 들어갈때마다 느끼는거 진짜 겁나 찹니다 와우씨와 차고 우와 오야 맥개야 맥이야 여기서 뭐하니 저로 가라 우씨도망가지도 않아. 우와 겁나 차고요 진짜 우와 이야 일단 유목부터 우와 진짜 너무 차고 우와 와 진짜 엄청 차다 목 넣을게요 아. <웃음> 아 유목이 뜨는데? 이거 대참사네? <웃음> 물, 물에 안들어가 <웃음> 이건 갈았나? 이것도 뜨네? 아 물을 안 먹여가지고 야, <웃음> 오늘 유튜브 촬영 망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일단 넣어놓으면 가라앉겠죠 여러분들 좀 당황스러워요 <웃음> 아나 물에 들어가면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물을 안 먹여 가지고 그런가 보구나 아 일단 너무 차갑다 일단 철수 <웃음> 어 너무 추워 추운거 둘째 치고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외기가 숨을 장소가 되는데 가라앉겠지 유목을 너무 바짝 말려가지고 뜰어요 둥둥 떠다녀 아 오늘 촬영이 이거 가라앉는거 물에다 넣어가지고 맥기 안에다가 숨는거 찍고싶었는데 하... 둥둥 떠다녀 <웃음> 아 근데 잘 떠다니긴한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죠? 왜,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거야 형들 내리면 가라앉을거 같은데 야 나무야 가라앉아봐 <웃음> 들어가달라고 야 안돼 네. <웃음> 오늘 여러분들하고 유목 설치랑 매기 관찰해 봤는데요 일단 매기는 야행성입니다 낮에는 자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가만히 있어 쟤네들 뭔가 이렇게 딱 수용해 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네요 뭐 아쉽고 그리고 유목나무도 제가 햇빛에 짱짱 말려놨더니 둥둥 <웃음> 떠다녀 아, 너무 웃겨요 이게 그냥 떠다녀요 제가 저번에 넣어봤거든요, 사실. 그때 잘 가라앉았는데, 오늘 그래가지고 유목나무 이렇게 빡 설치해준 다음에, 매기가 그 사이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드칠 때가 빡 지나가주면서, 이제 이거가 한 마리가 쫙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목나무는 다음 시간에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봐서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에 조금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고맙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